국한 의왕시 소식을 1분 안에 전해드립니다. 4월 의왕시 1분짜뉴스 시작합니다. 아동이 안전하고 행복한 도시, 바로 아동친화도시입니다. 의왕시는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연구용역 착수 보호회를 개최했는데요. 우리 아이들의 예쁜 꿈을 위한 발걸음을 응원합니다. 의왕시가 NH농협은행 의왕시지부 그리고 의왕농협과 재난기본소득 배부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재난기본소득 이제 더 빠르고 간편하게 신청하세요 GTX 신도선 의왕역 정착을 위한 전문가 자문회의가 개최됐습니다 의왕시를 비롯해 인근 시민들의 염원인 의왕역 정착꼭 이뤄내길 바랍니다 의영 씨 소식을 빠르고 임팩트 있게 의영 씨 1분 짬뉴스 다음 달에 다시 만나요.